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지구입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저는 세탁실에 나와있어요 세탁실에 나와있는 이유가 이 세탁기를 보시면 세탁기가 뒤에는 제대로 있는데 앞에가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혹시 자세히 보이시나요? 바닥이 허공에 떠있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탁기가 돌아갈때마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좀 불안해서 제가 요 밑부분에 턱 작업을 하려고 해요. 백시멘트로 이 턱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턱을 없애는 것보단 만드는 게더 쉬우니까 이 세탁기를 드러내고 밖으로 빼내고 여기다가 턱을 만들어서 이 세탁기가 올라가는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턱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평평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리콘을 쏘겠습니다. 완벽해. 자,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시멘트가 굳었어요. 이제 요 위에 어, 타일들을 요 타일을 네, 네, 붙일 건데 저 끝에서부터 세탁기가 올라갈 부분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끝까지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타일을 바르실 때 어떤 순서로 언제부터 어떻게 바르겠다라는 순서를 먼저 정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타일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쪽에서 바를 타일을 바르기 시작할 건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할 건지 내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쉬운 방향으로 타일을 붙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타일이 다 붙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는 지금 닦았는데 백시멘트가 하얗게 타일에 남아있죠 이거를 이제 걸레를 가지고 몇 번이고 닦아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스킹테이프로 어, 여기 가운데에는 줄눈을 넣고 끝쪽 벽라인에는 실리콘을 쏠 거예요. 근데 실리콘을 쏘기 전에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이 테두리를 예쁘게 해주고 실리콘을 쏘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려고 해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이제 실리콘을 써주겠습니다. 실리콘 총을 들고. 자 이렇게 테두리에는쭉 실리콘을 쏴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요 가운데는 에 줄눈을 넣을 건데 줄눈을 넣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시멘트가 올라와 있는데 걔를 요 조각칼 줄눈을 샀더니 조각칼이 같이 왔더라고요. 요걸로 조금 홈을 이렇게 파내서 골격을 뭐라가지 줄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너무 안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파 내주고 이 사이에 줄눈을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줄눈을 넣고 마무리 굳는 작업까지 기다리면 시멘트 굳고 타일 붙이고 줄눈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가루들은 다 이제 청소기로 수입해 주시고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로 하나하나를 다 해주셔야 나중에 편해요 이게 좀 힘든 작업이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기는 한데 그래야 떼어냈을 때 예쁜 모양으로 줄눈이 들어가거든요. 귀찮더라도 이 작업을 초보자분들은 줄눈을 너무 많이 넣는 나는 프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줄눈을 넣을건데 저희집 현관에다가 요 줄눈을 넣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요 제품이 그래서 이번에 또 주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 바닥용 줄눈제, 주제하고 코팅제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흰색으로 했는데 요거를 얘를 여기다가 일단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폴리우레아를 열어서 이게 주제라는 거래요 얘를 흔들어서 봉투 안에 넣고 얼마를 섞어야 돼? 2분 이상? 2분 이상? 저속.. 살짝 섞어야 되나봐요 자, 요렇게. 처음에물 같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점성이 생겼어요. 얘를, 여기에서 보내준 그 전용 용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덜을 래요 여기 한 곳과 안한 곳이 있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설명서를 보니까 바닥은 마스킹 테이프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요렇게 살살, 따라서 가면, 굳이 마스킹 테이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벽면만 마스킹 테이프를 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진짜로 벽면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근데 내가 짠 거보다 튜브에서 짠 거보다 이게 나오는 순간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아주 살짝만 짜내면 자기가 알아서 그 줄로 넣는 틈새로 싹다 스며드네요. 제가 이거를 현관에도 한번 시공을 해봤었어요, 저희 집. 그때 이게 또 제품 되게 많잖아요, 여기. 여기 제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이 이게 곰팡이 방지도 되고 물때 방지도 되고 한다고 해서 사용한데. 막상 써보면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파질 때 조금 나오는 거는 면봉을 같이 주셔요, 여기. 이렇게 면봉. 이걸로 살짝, 살짝 걷어내면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줄눈 작업도 끝났어요. 근데 네. 보시면, 이렇게 얼룩덜룩 묻은 거는 나중에 칼로 쓱쓱쓱쓱 도려내면 되는데 줄눈이 이렇게 퍼져요 퍼져서 안 예쁘게 돼서 이런 거는 칼로 좀 도려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오잘 발린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죠 자 이렇게 세탁기가 올라가고 나서도 요만큼의 공간이 생겼죠 백시멘트를 사용하고 뭐, 타일을 바르고 그리고 타일 마감제로 마감을 하면 이렇게 턱 생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혹시나 저희 집처럼 이렇게 세탁기를 올려놓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세탁기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전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